이 원판이, 생으로 이 되어있는 거이로줄여보 이거 짧아져보잖아요. 안 맞잖아요. 맞출수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줄여주예 나눠가지고. 여기 3분의 2, 여기 3분의 1. 여기는 그대로라고요. 그대로 갖고, 그대로 살려줘야지. 여기까지는 그대로 살려주고, 원판은, 여기서부터 줄이는 사이드 사이드로 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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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낼 겁니다. 주름, 주름 양이 있어서. 이인치만 여기 완성선이 있어요. 2대치 반을 줄였는데.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무릎선은 여지고이 무릎선이 여긴데, 이렇게 줄여보면 멋지게 되어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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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판을 먼저 잡고, 밀면 안 되고, 밀면서, 이렇게 하는 거고. 여기서 할 때, 이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. 주름선을 이렇게 잡고, 그냥 쭉 하면 돼요. 이거 무시해도 돼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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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가 손을 넣고 손바닥에 주로 겹치는거 안에 겹치는걸 좀떼주는거 근데 세탁소에서 옷을 데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안해니다 지금 잡아져 있는데 그대로 해보네요 다른 술집에다 마찬가지로 들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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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주름이 입었을 때딱 떨어져요. 지금 이쪽도 보면.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, 지금. 보면. 음. 위에서 억지로 주변을 하시합니다. 한... 그리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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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머래> 뭐